네, 이번 주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바로 트라난 언더포의 행운 상점 이벤트! 어, 몬스터를 이벤트 지역에서 제압을 하면 은 장인의 중표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장인의 중표를 10개 모으면 한개의 묶음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묶음을 사용하면 바로 행운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행운 상점을 이용하면 은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혼돈의 축을 얻을 수 있는 혼돈의 축 상자 그리고 아크라드 3개 그리고 발크스의 꾸러미 100개, 마지막으로 돌파복권 3만개가 들어있는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것들은 최고 보상이고요. 그 밖에 네, 행운상점에 대한 목록들도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서 플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장인의 증표 수집 이벤트. 앞서 말씀드린 이벤트와 거의 동일한, 어, 이벤트인데요. 엘리언, 하둠, 혼돈, 대사막, 대양, 거은태양 숨겨진 연회에서 적 제압을 하시면 바로 장애대중표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장애대중표를 100개, 200개, 300개를 얻는 것을 달성할 때마다 블랙펄 300개 그리고 모대 미감정 문양 강의서 1개 그리고 저거! 아 저거 지성 선물 상자 아니야? 아신 선물 1개 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거 뭔지 보여줄게요 바로 최고 보상 선택 상자 앞서 말씀드린 행운 상자의 최고 보상을 선택할 수 있는 상자예요 물론 이, 이 이벤트는 어 1회만 완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최고 보상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네아 박수 한번주다 장인의 중표 수집 이벤트를 통해서 모이가 님께서 수집 장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벤트 한번 볼게요 바로 하드메 중표 러쉬 이벤트 네 주변의 적을 제압하면 달성하면은 당연히 플레이가 가능한 이벤트고요 어 보시면 하드메 중표를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매일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꼭 매일 매일 세 가지 인무는 완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어트 본,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장의 초석, 출석부. 아, 보시면, 고대 석판, 토벌 추천서, 몸의 증표, 이렇게 있으면, 아, 저것들은 진짜 성장의 초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죠. 모두 받아가셔야 돼요. 계속 접속하셔서 받아가셔야 돼요. 저거 안 받아가시면, 저 검사 모발 플레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꼭 받아가실 거죠?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검사마 모일 맥널티 커피 이번에는 검사 모여라 이벤트입니다. 검사 모여라 모두 플레이하고 계신가요? 네. 검사 모여라는 저희가 이제 채팅을 통해서 검사 모여라 땡땡땡을 이제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네, 참여하는 이벤트인데요. 이번에는 바로 검사마 모바일에서 이제 맥널티와 네, 어, 협업을 통해서 네, 이뤄낸 이벤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보시면 이건 어떻게 참여하냐고 동일합니다. 바로 검사 모여라 맥널 검사 모여라 띄고 맥널티를 네, 정해진 기간 내에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되고요. 보시면 기간이 적혀, 적혀져 있네요. 6월 16일 18시부터 6월 17일 18시까지 아딱 24시간만 진행이 됩니다. 어, 여기서 어, 10분께는 반자동 커피 머신 MCM 6851을 지금이 되고요. 나머지 네, 50분께는 또 맥커피 세트가 지급이 되니까 꼭 참여하셔서 커피, 저희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검은 커피 말고도, 네, 검은 커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말고도 맥너티 커피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6월 3주차 이벤트 소식이었습니다.